19일에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마녀의 게임에서는 강지호의 여자가 자신의 딸 주세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서류경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유민성 부부의 사고로 마연덕은 유인아에게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십상이니 호텔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병실에 있겠다고 말한 유인아는 같이 있겠다는 주세영에게 네가 왜 여기 있어? 며느리라도 돼. 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정혜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강지호는 운동장을 달리며 과거 연애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잠든 정혜수를 바라보며 혜수의 숨소리가 좋았다. 코 고는 소리도 혜수와 함께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믿었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지호는 우리의 사랑은 절대 부서지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사랑은 참 가벼웠다. 깃털처럼이라 생각하며 운동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강지호 너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라며 자책했고 정혜수는 여자가 있다는 강지호를 떠올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세영은 자신을 위해 왕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강지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때 방에 들어온 서류경은 유인아와꼭 하고 싶은 거냐 물었고 주세영은 엄마도 아빠도 천하그룹 편내잖아온 가족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꼭 성사시키겠다고 말한 서류경은 주세영에게 낮에 청담동에 왔었냐고 물었고 모르는 척하는 주세영에게 내가 잘못 봤나봐 라고 웃어보였습니다. 유인하는 윤을 감고 있는 유민성에게 일어나라며 할머니랑 아버지가 지켜온 천하그룹 내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 라고 말했고 서류경이 나타나 못 지키긴 왜못 지켜 유본 겁쟁이었어 간호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아픈 사람 빨리 나아 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장모님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말한 유인아는 세영이를 왜 밀어내냐 고요. 상모님한테는 남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고 당신이랑 따님 인생만 중요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로의 불행을 떼어놓을 수 있냐 물은 서류경은 그룹 차원에서는 불안정한 유 대표 부부 대신에 유본 입지 확실히 다질 거야. 결혼 서두르는 게 어때? 라며 유인아에게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유인아는칼자로 상무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되물었고 서류경은 적당히 까불자 우리 세영이가 싫으면 확실하게 말해 약혼 내가 물러줄게 회장님 내가 설득해 라고 답했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외받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한 유인아는, 쌤, 진심이에요? 라고 물었고, 서류경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 불행을 바라느냐고 말했습니다. 유인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서류경은, 유민성 부부 사고를 조간으로 터트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연덕은 유민성 부부 사고가 신문의 나자 분노를 터트렸고, 서류경은 막는다고 다 막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정정 보도하라는 마연덕에게 그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정혜수를 만난 서류경은 강지호가 결혼식에서 뛰쳐나간 이유가 뭐냐며 아니면 혹시 다른 여자 그럴 사람은 아니지 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 말에 정혜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요.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한대요. 나 어떻게 해요? 우리 한별이는요? 한별 아빠 좀 말려주세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강지호가 10년 세월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만큼 가볍고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두세 번 결혼을 깰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류경에게 정혜수는 그 사람하고 단둘이 있으면 온 우주가 내 것이 된것 같아요. 첫 마음이었어요. 빛깔은 달라졌어요. 지금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한별 아빠잖아요.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는 서류경에게 정혜수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 문제고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예요. 라고 밀어냈습니다. 이에 서류경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난 네가 더 아파라며 애틋해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서류경은 강지호와 결혼식장을 빠져나간 사람이 자신의 딸 주세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선미 이경원은 강지호가 결혼식장에서 주세연과 입을 맞춘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들은 정혜수는 확실해 내가 너희 하루 이틀 봐 눈빛만 봐도 뭐가 뭔지 알아 경원아 내 눈으로 본 거야 그 여자 얼굴도 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경원은 딱 붙은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레드 브로치라며 사진을 보여줬고 진선미는 국내에 몇개안 들어온 거라 누가 산 건지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아내려는 진선미를 붙잡은 정혜수는 그게 왜그 여자 탓이야 손바닥 혼자 소리나 라며 빼앗기긴 누가 빼앗겨 나 정혜수가 라며 웃어보였습니다. 서류경은 주세영에게 이나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 변함없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부모님 사고 충격을 벗어날 때까지 놔두려 한다는 주세영에게 그는 그래서 심심해 혼자서는 못이겠어 라며 강지호와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강지호에게 사람을 붙였다고 말한 서류경은 왜 하필 유인아 베프 강지호야 라고 물었고 주세영은 질문이 틀렸어 왜 하필 정혜수 남자니 라고 받아쳤습니다. 유인아 마연덕이 알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강지호를 정리 하라는 서류경에게 주세영은 그보다 더큰 이유 해수 때문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10년의 딸까지 낳아 부부나 마찬가지라는 말에 주세영은 정혜수일이면 모르는 게 없네. 엄마는 해수예단을 왜 엄마가 해줘? 결혼식장에는 왜 가? 해수엄마 노릇이라도 하게? 라고 분노했습니다. 서류경은 자신은 주세영의 엄마라며 왜 어릴 때부터 해수를 질투하고 훨씬 많이 가져놓고 너그럽지 못하냐고 나무랐습니다. 가엽게 여겨달라는 서류경에 주세영은 왜 나보다 해수가 가여워? 왜 해수를 놓지 못하냐고 만일 강지호가 해수랑 헤어지고 나랑 만난다고 해도 엄마는 해수가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줘야지. 그게 엄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잘못되면 바른 길로 잡아주는 게 엄마라 말한 서류경은 그리고 해수가 너 구했어. 이전니 라며 과거 화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답답함에 아무 말도 못하는 주세영은 혜수가 엄마 친다린게 싫어 못 견디겠어 엄마가 진실을 알게 될 까봐 두려워라며 나야 혜수야 하나만 골라 둘다 한테 엄마 노릇 하지마 내가 사양해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경원은 주세영을 만나 정혜수 에게 레드브로치만 봤다고 했다며 거짓말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에 주세영은 경원이 너되게 근사해 보인다 너 오늘 내거 해라 겁먹긴 이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정혜수는 검찰청에 한별이와 함께 가강지호를 망신주는 상상을 하며 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이대로 조용히 아무것도 안한채 놔둘 줄 알아? 나 정혜수가! 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술에 취해 길을 걷던 강지호는 해수야 내가 사는 세상은 착하고 밝고 씩씩한 너랑 안 어울려 전쟁터라고 나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싶어 정인이 위리 따위는 개나 져버려야 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길바닥에서 술을 마시던 정혜수는 강지호를 만났습니다. 한별이는 어쩌고 나와있냐는 강지호에게 정혜수는 한별이가 걱정되는 놈이 딴 여자랑 놀아나 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혜수는 강지호 너 오늘 뒤졌어 라며 강지호의 얼굴을 발로 차버리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을 맺습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강지호는 주범석과의 자리에서 유민성 대표 사고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며 유대표 사고로 가장 큰 혜택을 입거나 입을 예정인 사람 설상무님이 딱 떠올랐어요. 라는 말을 하자 주범석이 놀랍니다. 서류경은 강지호를 불러 세영이 하고 정리하세요. 내 조언 받아들인다면 나도 강검사가 원하는 거 하나 내어주죠. 라는 제안을 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